우와! 우와! 으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자잔! 무지개 치즈 토스트 먹방! 레츠 오호,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이야 잘되고 있어. 자, 드디어 먹겠습니다. 자, 어... 뜨거워요. 자, 무지개 치즈 갑니다 으악, 뭐야? 무지개가 아닌데? 우와우와 우와 음. <웃음> 무지개가 아니고 파란색 치즈가 됐네요. 자, 다시 우와 우와! 폼. 음. 이거 진짜 재밌네요. 자, 다시. 아까 파랑색 보라색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빨로 초가 남았겠지? 자, 갑니다. 우와, 우와. 음. 어, 대박. 먹는데 너무 재밌고 바삭바삭 소리도 좋죠. 아, 오늘 대박이네. 음. 제가 아까 결대로 썰어가지고 초록색만 나왔는데, 이제는 가로로 썰어 볼게요. 아, 기대된다. 진정한 무지개를 보여다오. 자, 갑니다. 우와. 우와 으어 와 맛 치즈맛은 그냥 치즈맛이에요 색깔만 무지개색이에요 근데 색깔이 있으니까 더 재미가있고 더 맛있는것 같아요 기분이 기분이? 음. 응. 연유가 있었어요 짠! 연유를 좀 뿌리겠습니다 오. 와, 연유 뿌리니까 진짜 대박이에요 단짠단짠의 정석. 와, 진짜 리얼인데? 짠. 혹시 이 영상을 먹방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꼭한 번씩 먹어보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우와! 지금 시간이 오전 7시 반입니다. 아침 대용으로 지금 먹고 있는데 와, 너무 재밌네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제가 이때까지 먹방한 것 중에 거의 베스트급인데요. 베스트 3 안에 들것 같아요. 야 연유와 토스트가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너무 재밌는 먹방 한것 같아요 만족도 100% 짠 얘가 두 개나 남았는데 어, 이렇게 똑같이 먹기 좀 아쉬워서 또 재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